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연을 맡게 된 스네이 가정학부 22학번 이수길이라고 합니다. 네, 강연을 하기 앞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절실히 원했던 것을 주변에서 모두 반대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미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카이스트에 절실히 가고 싶었고 그걸 모두가 반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카이스트에 가고 싶었을까요? 자, 카이스트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어 카이스트의 바이오리에공학과에 진학해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를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처음 이걸 들어 는데요이 개념에 대해 알게 된 순간 아, 이것이 내가 평생 동안 공부할 거업이구나 이것이야말로 나의 적성에 잘 맞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약한달 동안 관련된 과를 모조리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과가 바로 카이스트 바이오미 내공학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의 목표는 카이스트 의 바이오미 내공학과에 진학해서 내공학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꿈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카이스트에 가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제 주변에 있던 모두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반대를 했던 이유는 다들 비슷했는데요 우선 첫번째로 제가 지방에 있는 일반고 출신인데 제가 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그리고 제가 살던 지역을 통틀어서 카이스트에 합격했던 전례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아무런 전례도 없고 카이스트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거가 카이스트에 지원을 한다는게 너무 계란으로 발치가 아니냐 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제가 일반고 출신이라고 언급했는데 이제 카이스트의 과학고와 연대고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카이스트에 합격을 한다 해도 너가 적응을 할수 있을 것이냐 라는 주변의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 가고 싶다고 결심을 했을 때이 사실을 가장 먼저 친한 친구들에게 알렸었는데요. 그때 친구들은 뭐 반장난 반진심으어어구 멋있다. 근데 거기 붙을 수 있냐. 이러면서 반장난 반진심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어, 제가 친구들한테 받았던 반대 중에 가장 화나면서 기억에 남는 반대는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 학교 화장실에서 볼리를 보고 손을 씻고 있었는데 친구 화장실 문을 들어오더니 저를 마주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숙일아 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너 카이스트급 정도 되는 대학을 못갈것 같다던데 너 괜찮겠니? 라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어, 전날에 친구들끼리 저에 대한 뒷담을 어, 신나게 하고 나서 예, 이 친구가 눈치없이 저에게 이야기를한 거죠. 이제 친구들 말고도 이제 선생님들 귀에도 제가 카이스트에 가고 싶다는 사실이 들렸을 때, 예, 선생님들로 제가 카이스트 가는 걸 반대하기 시작니다 제가 야자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면담을 신청하셔서 학교 운동장을 산책을 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기라 나는 너가 그런 대학들을 가는 거 원치 않는다. 왜요 정도 내신으로 공대를 가려고 하느냐. 나는 너가 의대에 진학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잘 고민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카이스트 자기소개서를 다 쓰고 나서 천사글 선생님께 요청했었는데 이 선생님이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수기라 내가 지금 너의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지만 나는 너 카이스트에 가는 걸 찬성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의대에 가는 걸 고민해봐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족들의 기회도 제가 카이스트에 가고 싶다는 사실을 들렸을 때 저희 엄마가 어 제가 카이스트에 가는 걸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앉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수기아 카이스트 면접 준비 그만하자 너무 무리하지 마라 가능성 있는 대학을 준비하자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너무 걱정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돌이켜서 해봤는데 제가 카이스트에 거고싶다는 말을 했을 때 주변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도 지지를 해주지 않고 이렇게 수많은 반대를 받기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저조차도 카이스트에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신,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고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은 없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카이스트에 갈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게 남들이 다 반대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지를 부려놓고 막상 지원을 해서 갔을 때 카이스트에 떨어지면은 이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 말하나 나는 걱정이 걱정이 없어 이제 저조차도 제가 카이스트에 가는 걸 반대하는 정말 모두가 카이스트 제가 카이스트에 가는 걸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저는 뇌공학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었고요 이를 위해서는 카이스트에 가는 게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좌절할 수 없었어요 예, 비록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제가 포기를 하더라도 이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미련없이 깔끔하게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록 결과가 안 좋더라도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밀어붙이기로 결심하고 이 결심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어 제, 제 학원 역량에 제가 어 떳떳할 수 있을 때까지 어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것이 었어요 이걸 위해 제가 만든 공부법이 바로 올빼의 공부법인데요 예, 올베미 공부법은 예, 밤에 잠을 안자고 올베이처럼 공부를 한다는 뜻이고요 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밥 먹고 화장실간는시간고 모조리 공부를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공부법입니다 이제 제가 이 공부법을 어, 3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했고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대신 1.0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제 성적이 떳떳해졌을때 했던 것은 은사님과의 상담이었데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를 챙겨주셨던 은사님이세요. 자, 그 은사님한테, 은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이제 선생님과 제가 만나서 테이블에 앉았을 때, 제가 말하는요 아, 선생님, 아무도 저를 응원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에 두세 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버텨왔는데, 이제는 엄마까지 가이스트잘 가지 말라고 하네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카이스트에 가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선생님이 한 10초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가지마라 속이라 이러시는군요 어, 그래서 더 이상 상담을 할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말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 고 가지마라 속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너의 심정이 어땠냐 그냥 남들이 하는 말 신경쓰지 말고 네 가슴이 시키는 대로라 쓰기라 이러시는 분 와... 제가 <웃음> 이 말을 듣고 선생님께 선언합니다 선생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카이스트 면접 가겠습니다 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카이스트 한 팩증 들고 오겠습니다 라고 선생님께 선언을 한 뒤에 그게 상담을 한게 수능 직전였는데 면접까지 10일 남았었거든요 남은 시간을 모두 카이스트 멘접으로올인 시작합니다 하루에 열몇 몇 시간씩 수업하고 거요 이제 자기 전까지 기출 문제 푸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이렇게 생활을 하다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어, 이 짓을 두번 다시는 못하겠다 이 짓을 두번 다시는 못하겠고 나는 여기서 떨어져 나갔던 아, 결과가 안 좋더라도 미련이 남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모든 인내와 고뇌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면접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 저는 저는 어, 혼자 캐리어를 끌고 혼자 카이스트 면접장에 갔고요 이제 면접장에 도착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씀드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카이스트 면접장에 왔어 나 드디어 카이스트 면접장에 왔어 나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다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길게 집에서 웃으면서 보자 이렇게 제 인생 대학을 가를 사상 최대의 면접이 시작되니다 어, 제가 카이스트에 붙을, 붙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학업의 역량 면접인데요 네, 학업의 역량 면접은 어, 우선 제시문 면접으로 진행했습니다 예, 제시문에는 라이언이라는 의대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 친구가 경영대학교 중학생인데 SAT를 너무 잘본거예요 그래서 의대에 갈 선택이 나온거 그래서 경영대를 갈수 있는데 이 친구가 주변에 수많은 권유를 듣고 의대에 시작한다 근데 의대 공부가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친구 하우스 테스트도 받고 미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의대 가면 괜찮다. 버티면 잘될수 있을 거다. 라고 해서 이 친구가 의대 성사까지 갔다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어, 처음에는 슬펐거든요 이제 너무 재밌어서 한번더 읽었는데 어,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나는 거죠. 저는, 저는 모두가, 모두가 반대를 했음에도 하루에 두세 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하루에 열 시간씩 성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카이스트 면접 준비를 해서 혼자 캐리어 끌고 여기 와서 이질문을 읽고 있는데이 친구는 이 친구는 SH를 너무나 잘 받고 경영대학교를 갈수 있는 역량이 되외로 주변에 권인만 읽고 의대에 갔다가 우울감에 시달리는 걸 보니까 이 친구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한심해 보여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이게 제시문의 질문은 이 친구한테 조언을 하라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친구에게 어, 교수님께 허락을 받고 이친구에게 반말로 호통을 쳤습니다 어, 그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호통을, 호통을 친 다음에 교수님이 긍정적으로 봐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이제 이 질문, 이 답변을 하고 교수님의 웃음을 보고 느낀, 느낀 게 있죠 아, 내가 내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구나 카이스트에 간절히 가고 싶었던 이 마음이 내가 진 모든 반대를 견뎌내며 묵묵히 공부했던 이 의지가 드디어 이 친구에게 호통을 치면서 결실을 맺는구나 라고 느낀 거죠 이에 이 다음은, 어, 제시험 면접 다음은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이었는데요 어, 제가 자기소개서 4번 내용 중에 그 카이스트에 와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적어봐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하고싶은 연구를 막 적었죠 이제 그 질문을 읽고 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근, 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거요 근데 이런 연구는 서울대에서 도할수 있지 않나왜 카이스트에 오고 싶으신 거죠? 라고 말씀 하셨어요 아, 워딩이 상당히 강력해서 저도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지만 저는 카이스트에 오고싶었던도 확실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카이스트에 가고 싶었던 근본적인 이유, 과형문제 공학과를 언급하면서, 제가 카이스트의 가장 큰 특징, 복수 전공을 할수 있다는 그렇게 융합적인 전공 선택과 제가 가고 싶었던 과를 융합해서 제가 하고 싶게 할수 있는 연구를 할수 있는 것은 카이스가 카이스가 유일하고 저는 카이스가 절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 한 분이 씨 웃으시더라고요. 아 이제 이 답변을 하고 교수님의 미소를 본 순간 제가 느낀 적이었죠아 이게 다른 대학 말고 왜 하필 카이스트였는지에 대한 나의 확고한 이유가 없었다면 나는 이 질문을 받고 혼자 당황해서 면접을 광속 탈락을 했겠거라고 느낀 거죠. 이제 면접이 끝났고 면접이 끝났고 이제 대기실에서 나오는데 진짜 세상 이것보다 면접을 잘볼수 없겠다라는 통쾌함이 들더라고요. 이 짓을 두번 다시는 못하겠다는 통쾌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합격 통지가 왔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 합격수기를 이야기를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년간의 파란만장을 생각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네, 살다 보면 제가 타이스트에 오고 싶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절실히 원하는 게 하나씩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이 되면 남들이 하는 말 신경쓰지 말고 여러분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보으면좋겠습니다 아, 물론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결실을 맺는 순간이 그 결실을 맺는 순간은 그 어느 순간보다 짜릿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그 순간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지만 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것이 왜 그것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인지 다른 것도 아니라 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확고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자 면접 질문 때 받았던 것처럼 왜 다른 대학이 아니냐, 아 다른 대학이 아니라 카이스트 오고 싶으요 같은 질문처럼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스스로의 스스로에 확신이 없다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이 이 이유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연을 들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울리고 마음을 울리는 것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끝없는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 수는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하고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내기의 과정학부 강은희입니다 제가 인사만 해도 박수를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웃음> 먼저, 일단, 이렇게 귀한 시간에서 찾아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준비해주신 적재 소장님과 네 동아리 부모님들께도 네, 감사 말씀 다시 드립니다. 네, 이제 저는 이렇게 결과가 과정보다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쩌면 앞선 강연자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의 삶은 결과로서 판단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과정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여러분이 강연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두 가지 문장의 의미를 알아가시면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선 제목처럼 저의 인생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 영화랑 인생을 살아가는 교훈을 담고 있는 영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어떤 주인공의 인생을 담고 있는 영화이라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한 시간 여행자의 인생을 담고 있는 영화 어 b o u t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들 어 b o u t 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어? 다행이네요 제가 영화, 성, 영화 설명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하 <웃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버타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시간여행자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설정이 묶인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팀이라는 사람이 약간 조금 허담끼가 있어요. 약좀모질게 일을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어, 왜이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포스터를 보면 로맨스 영화인 것 같죠? 로맨스 영화인 것 같죠? 네, 네. <웃음> 네 사실 로맨스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가 로맨스 영화였다면 영화의 제목이 어버 러브였겠죠. 여기서 말하는 타임, 즉 시간이란 이한 주인공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감독은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순간을 다시 살게 된다면 완벽한 인생을 살수 있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하실 건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각오 시간 양해를 해볼 겁니다. 네,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고 먼저 어두운 장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가연장이죠 그래서 불을 끌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양 주먹을 기껏 하십니다. 네,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돌아오고 싶은 과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신호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어떤 과거로 돌아가시면 되냐?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과거로 돌아가시면 주 됩니다. 그래 고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하면 좀 핸드폰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부를 불을 는데 네, 다행히 아무도 없네요. <웃음>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볼 것은 우리가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다고 해서 과거의 사건이 반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두 주인공의 첫 만남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네, 두 주인공 팀과 메리의 첫 만남입니다. 네, 여기서 주인공은 또 시간여행을 합니다. 이때 팀이 시간여행을 하기 때문에 팀은 메리를 알고 있지만 이 메리 입장에서는 팀이 처음이죠. 그래서 두 번째 처음 만남이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때 팀이 시간여행을 할때 메리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은 상당히 충격을 받죠. 그래서 팀은 또 시간여행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시간여행을 하면 연애할 수 있다. 는 당연히 아니겠죠.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거에는 차이가 긴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반복은 차이를 수분한다는 것이죠 네, 이제는 조금 더 재밌는 상상을 해볼 겁니다 이제는 미래로 시간 여향을 해볼 건데요 그래도 반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미리 불을 끄고요 이제 여러분이 미래로 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사건이 가장 큰 영향을 끼한지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주시면 됩니다 네 어떠셨나요? 쉽게 생각이 나시던가요? 아마 답변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현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과거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네, 저는 그 MBTI가 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MBTI가 급 N입니다. N이 95% 쓰면 되죠. 그래서 항상 되게 네,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의 흑역사를 좀 떠올.. 네, 무도는 아니지만 흑역사가 가끔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사가 흑역사가 떠오를때마다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과거에 모르던 저에서 어버이팅을 보고 나서 이제 현재를 사게 되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이 어버이팅이라는 영화 하나만 보고 이런 생각이 들지게 되었을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죠. 과거에 몰르던나 흑역사를 생각하던 제가 있습니다. 어? 어느 순간 현재를 살다 보니까 이제 현재를 사는 제가 있었죠. 어? 내가 어떻게 해서 과거의 아, 역사에서 벗어났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그거에 대한 답으로 어바이 타임이라는 영화를 설정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앞서이수길를 발표자의 말처럼 아스토리처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결과는 우리의 삶의 과정은 현재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네, 우리의 과거는 이제 현재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과정이 미래의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는 알수 없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과거로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의 과거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올림픽이 아닙니다. 참외정신으로 참회정신, 우리의 인생을사아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네, 현재를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는지 현재를 대하는 자세와 그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현재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현재를 대하는 자세 제가 네, 실수로 답을 공개해버렸는데요 현재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현재의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현재를 살아간다고 할때 보통 과거를 생각하거나 미래를 생각하면 그거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 내가 왜 그랬지? 가 아니라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도 뭐하고 살지? 가 아니라 지금 내가 뭘할수 있을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현재 의 과정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거나 미래를 생각할 때도 우리는 충분히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이렇게 현재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스콧의 메시 미들이라는 이론에 찾았습니다. 네, 이게 메시 미들을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이제 여기 원점을 보시면 저의 과거, 그리고 이화살표 끝이 나타내는 저의 현재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저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있는 매시미드이라는 복잡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방향성을 봤을 때때려놓리가 되게 반대 방향으로 나갈 때는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결과에서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과정으로 지나갔으면 알수 있죠. 네, 마치 제가 강연을 준비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스콧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 키워드를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네첫 번째는 최적화, 두 번째는 인내, 그리고 마지막은 파이널 마이러지 이를 순서대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 최적화를 하는 것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부규칙적인 수명패턴을 조절하여 시간 관리 부분에서 최적화하는 것 그리고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나아가는 힘, 인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도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려록 하는 것 즉,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길의 모퉁이라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과정은 현재의 결과를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과정에 집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거의 사건에는 차이가 발생할 테니까요. 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나고 경품이 있을 건데요. 경품 내가 추천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미련을 가지기보다는 그 경품 추천 이후에 다가오 여러분의 현실의 과정에 더 집중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기대를 많이 하겠죠. 이제 그 어버타임의 영화 마지막 대사를 끝으로 강의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어쩌면 시간여행을 하고 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이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즐기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샤넬이 마찬가지로 강아버이었습니다